안녕하세요 지수원입니다. 아 정말 오랜 기간 10개월간의 그 여정을 마치고 이제 막두 번째 남편이 마지막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아 정말 여러분들께서 사랑해주신 덕분에 어, 더 오래갈 수 있었고 시청률도 아주 좋았고 배우들 간의 화목도 너무너무 좋았고 아 그리고 정말 무엇보다 감사했습니다. 아 다음 드라마 제가 찍을 때까지 모두 해주시고 기다려 주시고요. 그리고 저희는 열심히 준비해서 더 새로운 드라마, 더 좋은 드라마로 찾아뵙도록 할게요. 여러분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